오늘은 좀 체크아웃을 합니다. 체크아웃을 하는데 밤 8시 버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짐을 여기 좀 가볍게 지금 맡겨놓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좀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와라지에서 음 리마, 밤버스로 한 7시간 리마로 다시 돌아갔다가 리마에서 이카갑니다. 이카! 눈이 안 떠지네요. 보다 봐봐, 여기. 제가 지금 눈이 작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원래 눈은 큰데 햇빛이 강해, 남미가. 아시죠, 여러분? 남미에서.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맛있는 커피도 한잔 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식당이 지금 이게 점심시간 한데가 거의 없네요. 네. 힘드네, 비도 오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깜짝 놀랄 당구장. 와. 장난 아니네. 여기 당구죠 여기. 당구 당구. 당구 베이베. 사람 많다. 알? 결국 우린 지금 이집 갑니다. 이 십소래 뭔가 점심 점심 특선 점심 무슨 메뉴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이거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줍니다. 메뉴 델리 오늘의 메뉴, 메뉴 델리라고. 오늘의 메뉴라고 이게 코스 요리인데 십소래 뭐, 뭐 메인 요리랑 뭐 후식이랑 이런 거다 넣는. 좋네 맞죠. 알아주네. 근데 사과 주스가 나왔습니다. 사과 주스. 음좀대피맛이나대피맛이 나네. 약간 음, 어. 음, 네. 닭국수 같은 거. 그다음 요거 레 라임입니다. 이거는 마카로니. 음. 이거는 치킨 요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솔. 14솔. 이게 10솔. 10, 아까 그거 음료랑 샐러드. 기다리면서 뭐 피를 보내요아 예. 아, 이거 먹고 있더라. 길에서 밥인데. 밥에 먹어요, 뭐. 제 말가? 맛있다. 어? 약밥에개 비친 것 같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카페 안디노. 이거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데라고.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표편 잘하면서 작업하고 가납니다 뭐. 분위기 좋은데? 홀라 오 분위기 좋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있습니다저는 떠납니다 어디로? 이까 리마 갔다가 이까로 레스게잇잇 옥수수 알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게 페루에서 꼭 먹어야 되는 염통 구이입니다 염통 요리 큰에 생각보다 네. 난 요만할 줄 알았는데 제손만하네 하나가 지금 와라지에서는 우버가 안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길에 가는 택시 같은 뭐 택시로 안잡히는데 그냥 일반차가 뺑뺑거리고 서면 택시입니다 그것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차로 한 5분 10분 오소를 주면 됩니다 네, 예, 크루즈 델스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집 이전을 해가지고 조금 멀리 있어요 시내보다. 아 오늘 밤 버스는 처음인데 여기서 한일 시간 타고 리마로 갑니다. 예. 그러고 리마에서 이제 이거로 갑니다. 타 보겠습니다. 레츠 게리지입니다, 그냥. 어, 세건물뉴 빌딩. 일단 표를 사고 짐을 맡깁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짐 안줍니다 짠깍이 있네 잠깐 이렇 붙일까 지금 저는 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복장을 왔는데 저희 와이프 포함해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 한결복장 패딩 아 박스가 확인하네요 자 짐도 검사합니다 이렇게 자이 등버스고 네, 탑니다 지금 제일 앞에 보시면 제일 앞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발를 뻗어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 아 앞에 좋네 확실히 앞에가 좋네요 진짜 아, 무조건 앞으로 하세요 그냥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담요, 베개 이런 거다 있습니다 좋네. 좋네. 좋네. 아 화면이 있네 저기 3,4가 좋습니다 저 뒤에... 폭로이기 때문에 계단이기 때문에 제끼도 돼요 7, 8번도 좋네요 발 완전히 그냥 아마 2미터도 발 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거라 사진 찍기 새벽 6시 5분 리마 도착입니다 리마에서 2시간 대기하다가 이제 입가로 출발합니다 안 아, 내렸습니다 오전 7시 42분 예, 또 짐을 붙이고 또 버스를 탑니다 또 4시간을 갔다가 또 도착을 해서 비가에서 또 이동을 해서 뭐 같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다음날 또 이동을 합니다 14시간 버스만 주구장 타네요 남미 아이러브 페르 넓진 않지만은 뭐한으면 합니다 4 시간 가니까 보자. 도착했습니다. 1 2시4 4 분. 지금 이제 다시 뭘 타고 가노? 마카치나까지 마카친역까지 택시 타갈 겁니다. 택시 타고 어, 오솔. 0분 정도만 가면 돼요. 어, 가서 점심 먹고 투어 신청하고 투어 하러 갑니다. 오늘 바로 강인구. 오마카치나신거 솔. 오솔 오솔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터미널 앞에 보면 이런 아시씨들이 많은데 네. 바로 타시면 됩니다 택시를 네. 안타고 자꾸 긍정을 하네 아이고야 피곤하네 여러분 일단 탑니다 여러분 <목소리> 기사님 말씀하시는게 1시간은 25솔 2시간은 35솔 거기 투어 <목소리> 네. 일단 숙소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숙소 갑니다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 한 가을 날씨 있던 데서 지금 완전, 완전 한여름. 한 30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 자꾸 영업을 하시네. 아, 우리는 안할 거야. 우리는 숙소에서 할거같든 파란색 채고 있고, 다들. 예.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이겠죠, 애들은 아이고, 마트 같은 홈센터. 음, 가는 길에 지금 다 사막이네요. 사방팔방. 오케이. 자, 초반 10분 만에 1시 3분 도착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에서 차가 못 들어온답니다. 오케 저희는 일단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짐을 들고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또 모래바람 장난네 저희, 저희 숙소입니다. 딱 여기가 3 0에 t 3 3.0 t e t h r e e r 2 hours 4 6 to 6 i x for reservation now or maybe later. 6 4 later. 4 h a t m 4 u m b m b y 6 m 4 m 4 m 아 여기 호텔에서는 60소를 부릅니다 호텔은 비싸네 통닭이 맛있다는 여기 디저트 예. 호텔 안에 식당이 왔습니다 호텔 안에 식당이 왔어요 양념통닭 그 보여드릴게요 오늘 간장통닭이라는데 여러분 얼마나 먹이가 많았으면 제모스키토바 그리고 여기 지금 레스토랑 바로 앞에 저 사막이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오실란가 여기 치맥이죠 치맥 레츠 겟잇 음. 다 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째질라는데 나가겠습니다 레츠 겟잇 저희 해주시는 분 만나가지고 투어사 직원분 만나서 뭔지? 올라 올라 올라 레츠고 저기겠죠 투어 아 여기서 합니다 땡큐 okay. 러시아 바이 okay. 계약성사 했습니다 60솔 4솔에 물도 하나 사고요 이제 모기 엄청 많다 했거든요 여기 이가딱 들어오니까 어,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포끼를 찔렀는데 보니까 모기향 처음부터 끝까지 피우고 있네요 굉장히 심하다 냄새가 아, 꼼하게 음, 공꼼하게 음. 자, 여러분 저는버킷 투고 갑니다갑니다 Let's 하나, 둘, 셋. k e t i t u e t i t i e Katie, Katie. Katie, 하 a t i e k a 사망에서 샌드폰 등에 타는 게 저의 큰 꿈이었는데 몽골에서 못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제가 페루에서 조용히 조용히 인공적으로 조용히. <웃음> <웃음> 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모래가 있고 약간 물이 있고 모래가 있고 아니, 저 위에 계단 올라가서 저 사막으로 갈것 같습니다 버기카를 타러 버기카 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baby